자, 앉아, 숨좀 숨 걸으자. 영상을 로제올지뭐내 대사냐? 거리 몇동도로 맞춰? 아, 이게 뭐지? 죠잘 생긴 앤아직 모르는 거야. 모르지, 이겼어. 나 오른쪽에서 다오른쪽에다 다시 한 e n t 데 n o 없 I d o n 자들도 그냥 인기척을 느껴서 분대 플레이 하는 건데. 근데 두 명한테 발렸어. 음. 우리랑 똑같네. 몇명이서 <웃음> 분대 플레이 해놓고서는 처발렸잖아 그니까. 이건 팩트. 팩트.